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오스에 따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저도 플랫폼 중에서는 이오스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오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오스 BP들 간에 표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뉴스 이오스 홀더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오스는 디포스 방식을 적용한 블록체인이죠 이오솔 홀더들은 투표권을 받게 되고 BP 선정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BP에 출마한 후보들 중 투표수 상위 21개 BP에 한정시켜 블록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이 BP들에게는 그 보상으로 이오스 코인이 지급되게 됩니다. 네, 즉 BP들은 블록 생성 권한으로 이오스 네트워크에 공허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BP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 중국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는 4천만 표를 확보해 21개 BP 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죠. 네, 그동안 정황뿐이던 BP들 간 담합이 이번에 메이플리프 캐피탈이라는 트위터리원이 EOS BP 담합 정황이 의심되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 BP들 중 하나인 후비의 내부 엑셀 문서가 중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일에는 중국 내 EOS BP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한 당합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후오비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후오비가 20개 BP에 투표하고 그 대가로 16개 BP가 후오비에게 투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후비와 다른 비피들은 블록 보상으로부터 수익금을 나누기 위해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비는 현재 하루에 약 6,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1,116 이오스를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위 21개 비피 중 최소 12개가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수 있겠죠? 예상했던 바와 같이 후비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후비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지 미디어가 근거로 제시한 내부 분권에 등장하는 EOS BP들과 재무상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내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비가 주장한 대로 담합 의혹 제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이오스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노드가 21개뿐이라는 설계 결함을 노출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0개가 넘는 비피가 중국에 의해 차지가 되었고 그중 후오비와 비트파이넥스가 가장 큰 통제권을 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50%에 가까운 토큰을 차지하며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무산시키고 고도로 중앙집중화하였습니다. 이번 이오스 논란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오스 BP 간 담합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나 역시도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명백하게 발생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오스 네트워크 구조상 소수노드들이 너무 큰 권한을 가졌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번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합 소식도 이오스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의견과 같이 이미 많은 분들도 이오스 네트워크 상의 문제점과 담합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이오스의 담합 논란은 결국 이오스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키게 되었고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모습을 보이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오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오스는 기술력과 비전을 인정받는 3세대 플랫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정신에 위배되는 담합이 지속된다면 이오스의 가치 또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나 중요 사항들이 생기면 바로 관련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